S&W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2023년 개묘새가 밝았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아, 캐럿 여러분들, 2023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설날도 올 한해도 캐럿들이 저희 세븐틴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저희 세븐틴에도 토끼띠가 있죠? 그쵸, 그쵸. 맞습니다! 바로 입니다 풍요와 번창을 뜻하는 토끼의 해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도 합니다 아유. 네, 여러분은 설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떡국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 이번 연휴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캐럿들의 안전과 건강인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건강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네 2023년 올 한해도 저희 세븐틴과 함께 더 행복한 날들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설레 네, 세븐틴 나. <목소리도>